오케이 두번째 마술 아빠 음. 1번, 1번부터 10번까지 아빠가 좋아하는 숫자를 골라봐 그분 아빠 가릴게 아빠가 좋아하는 숫자를 쓸게 여기다가 오케이 난 이걸로 골랐어 그 다음에 5를 더해 여기 보면 안돼 그분은 거기에 2를 어. 더하고 아 여기다 2를 더해? 더. 잠깐만 여기다가 또 2를 또 더해? 음. 그러면은 이거지 오케이 응자그 음.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숫자를 빼아 여기에서? 어, 처음 시작했던 숫자를 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거지 음다 썼어. 다 썼어 음. 자그러면 정답은 7오 맞아 이야 신기한 만자네오7 어, 맞아 그럼 다른 숫자로 한번 시도 정아어 맞쌍는데?